카 안녕하세요 타이거익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드래곤볼 Z 키링 언박싱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많은 드래곤볼 제품 보여드렸는데 한국에 지금 최근에는 많은 과자들 그리고 라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키링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사실 살 생각이 없었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키링 한번 구입해봤고요 키링은 총 18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키링판을 급하게 만들었는데 이 키링판을 18종 모두 채울 수 있을지 제가 많은 건 사보지 않았고 총 24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실 키링 가차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 먼져줘봐 <웃음> 자!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가 있죠 총열 몇가지인가요? 네, 열여덟가지죠? 열여덟가지에 이 키링들이 들어있는데 랜덤이에요 그래서 이 열여덟가지가 다 안나올 수 있고 보시면은 귀여운 손호반부터 해가지고 또 멋있다고 생각하는 베지트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꽝이 뭐라고 볼수 있냐 크리링이네 누가봐도 크리링이네 네, 크리링이 제일 별루네요 그래서 한번 이 박스 뜯고 그리고 언박싱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에 얼마더라 이게 하나의 정가가 3,000원인 것 같았는데 인터넷으로 살 때는 좀 싸게 팔았거든요 그래서 샀고요 인터넷으로 샀고 여기 보면은 사실 키링이지만 이거 사탕류로 분류가 되어있어요 어, 꽤 묵직합니다 어떻게 까야되냐 아, 아하 야 이렇게 캡슐볼 또는 뭐 드래곤볼처럼 들어있고요 하나하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와서 까볼까요? 첫 번째 진짜 드래곤볼처럼 생겼네요. 첫 번째 꺼 아, 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역시 칼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진짜 요 뽑기, 요 박스가 드래곤볼처럼 생겼는데 별은 없습니다. 과연 어떤 게 들어있을까? 첫 번째 꺼뭐 나올 것 같아? 얘기해봐. 크리링, 아니야. 크리링 아니고. 자, 첫 번째 거는요. 네. 베지터가, 베지터가 나왔어요. 처음 지구를 침공했을 때그 베지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뜯고, 이게 사실은 베지터도 일곱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베지터인데 뒤에 달린 이 드래곤볼의 별의 개수가 다르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몇 선구야? 네, 선글라스 껴가지고 잘 안보여 오7성구 나왔습니다 7성구7성구는 그래도 멋있잖아 별 일곱 개다 차있으니까 베지터 몇번이냐 이거 1,2,3,4,5번이네요 그러면은 5번에다가 한번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고요 그래 이렇게 걸어놓을게요 그다음 거. 아 맞다 이게 사탕이잖아요 그래서, <웃음> 별 사탕이 들어있습니다. 무려 몇 개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거 여덟, 하고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개가 들어있는 별 사탕. 드래곤볼의 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캡슐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것만 나오진 않겠지. 이거 열 여덟 종류는 바라지 않아도 스물 네개 중에 그래도 열 여덟 개다 있었으면 좋겠다. <웃음> 자두번째거갑니다자사탄담당두번째거는 <웃음> 누가 있을까요 오! 이번에는 없는거 나왔어요 일단 중복은 아니고 이번에는 초사이어인 손오공이 나왔습니다 초사이어인 손오공 몇성구냐 면은야 손오공 답게, 아잘안 보여. 사성구가 나왔네요. 사성구초생인 손오공. 2번이에요. 2번. 자, 이건 네. 나중에 정리하자. 맛있어? 줘봐. 음, 네, 불량식품 맛,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맛. 자, 세 번째 꺼 오! 어? 나 놀리나봐. 최근에. 드래곤볼 레전드에서 뽑기 실패한 애거든요 바로 인조인간 17호가 나왔습니다 인조인간 17호가 요렇게 딱 나왔고요 인조인간들도 세 종류가 다 있어요 16, 17, 18호 11번 1, 2, 3, 11번 자리가 여기다. 여기다 일단 걸고요 아직도 뽑을 게 많네요 야 이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볼게 안타 그리고 좀불좀 좀 켜볼까? 여기? 여기 좀 어둡네? 더 밝게 손만 나올걸? 손만? 응안 음. <웃음> 나온다 어, 위에 전등 1투 오케이 아, 이제 좀 밝아졌다 아, 이제 좀 환해졌어요 <웃음> 제 얼굴이 칙칙해서 어두웠을텐데 조금 더 환하게 바꿨고요 야, 없는거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 최근에 이제 폭렬격전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캐릭터죠 그 중에서 실상은 더 좋다고 판명됐던 바로 나메크 성인 피콜로가 나왔습니다 피콜로 팔은 아쉽게 빨간색 원래 드래곤 Z N A 에선 빨간색이었으니까요 이번에는오 일성구 자피콜로몇 번이냐 14번 콜루가 좋다고 하나, 하나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중복이 없는 뽑기 잘 성공하고 있어요 그 다음 <웃음> 이거 과연 어떻게 편집이 되고 재밌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재미있을련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도 노래 풍렬 뽑기 깔고 하면 되겠지? 무슨 캐릭터 제일 좋아해? 손노반 <웃음> 다음 캐릭터 와 이것도 없는 거네. 자 중복이 여태까지 다 하나도 없습니다. 스물네 개 들어있는 거. 아! 여러분들 마인부가 나왔습니다. 마인부 상당히 퀄리티 귀엽고 이쁜데요. 이거는 자 다음 거. 아, 근데 까는 것도 일이다. 이 스물네 개 언제 닦아? 이제 좀 늙었어요. 아까 나왔던 베지터가 이제. 마인부전때 베지터로 바뀌었습니다 학원에 베리터 걸고. 야 이거 키링... 근데 어떻게 전시를 하지? 드래곤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래곤볼 아이템 같은 거 많이 모으시죠? 저도 그런 사람 중한 명인데 이게... 사는 건 좋은데 집에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돼야지 집에 이런 것도 전시할 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다! 뭐가 나올게 어? 아니 올게 왔어 바로 쿠리링이 나왔습니다 쿠리링 제가 여기서 제일 별로라고 했는데이건 근데 가짜 쿠리링도 아니지 그, 그렇죠 그 여기 점 6개 있는 거 확인 됐고 되게 흐리게 돼 있네요 여기 베스트 밑에네요 뭐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도 중복된 게 없어서 괜찮은데 나름? 그치? 다음 뽑기. 근데 언제 나야지, 이거? 그냥 손으로 당겨라 하는 게 빠르네. 끝. 자, 이번에도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나왔네요.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손오공이 나왔고요. 가장 맨 앞에 있는 키링 1번 손오공이 나왔습니다. 뽑고네네 봐주세요. 4, 5, 6, 7, 8개. 아, 아직도 16개 남았어. 이제 아홉 번째 아, 이럴 줄 알았어. 크리링이 또 나왔습니다. 역시 제일 안 좋다고 그랬던 거. 크리링. 이게... 아, 다음은 열 번째 깝니다. 다른 인조인간 나왔네요.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인조인간 10%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내전즈에서 얘도 뽑기 있었는데 안 나왔어. 엑스레기가 장난 아니게 생긴다 이거. 어? 아이고 힘들어. 자 이제 1 1 번째 마인부가 나왔습니다. 아 중복이 나오네요. 근데 중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종류보다. 들어있는 게더 많거든요? 그래서 중복 두 개까지는 인정해 줍시다. 전부 다 중복 두 개는 안 되고, 어쩌다 나올 수 있다 정도. 자. 까는 것도 덥다, 또또 중복. 마인부 의 베지터. 중복이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이거 하나에 3,000원이면 2 4개면 정가면 72,000원이잖아 와 72,000원 레전즈 66,000원에 저거거든? 저거 3,000개거든 정가가? 레전즈가 비싸네 손오공이 나왔습니다 손오공 1번 손오공 초산3 손오공도 들어있는데 절반정도 깐것 같은데요 이야! 중복 아니오라중복이에요 17호가 다시 나왔습니다 17호 두개 째지 이런 것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작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막 넣고 막 섞었을까요 에이? 같은 확률로 만들었을까? 심캐가 나왔습니다 네 심캐가 나왔고요 네 드디어 나왔네요 얼티밋 소모반이 나왔습니다 마인부전 때소모반 <웃음> 나와서 좋아 마인부전때소노관 그리고 개 털렸죠? 흡수당하고 너무 잘난 척했어 소노관은좀 세지면은 맨날 잘난 척하는 경향이 있어 셀맥스랑 싸울때도 그랬어 흡수 날리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긴거잖아 셀맥스때가 셀... 그래서 아까 죽었잖아 잘난 척하다가 아빠의 희생이지 고결한 희생 말씀 드리면서 깠는데요 지금 마인부가또 나왔어요 이게 진짜 랜덤으로 들어있나 보다 종류별로 넣은 것 같지 않아. 안나온는 캐릭터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어떡하냐. 아니네! 아, 중복이야! 나 초세 3 손오공인 줄 알았더니. 아, 다못 모으겠다. 막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칼로 할때손 조심하시고요. 사실 이게 드래곤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누가 사겠어. 까는 것도 일이고요. 제 모습만 봐도 동글동글한. 걸기도 싫어. 이도 어, 별로 없다 자, 다른 캐릭터 나왔습니다 연주인간 시리즈는 다모네 16호가 나왔어요 이거 어때 베지트는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안 아, 나왔어? 첫째는 3 2공이랑 베지트가 제일 좋은 건가봐 지금 나쁜 놈도 셀 프리저가 없어 마인부우만 3마리구 아또 중복이네요 자 다음 이번에야말로. 이번에야말로! 아! 돼지토야 또! 별사탕 이거 언제 다아을까세개 <목소리> 남았어. 지금 빈게몇 개지? 와, 빈건 일곱 개. 다 중복 아니어도 네개못모는 거네. 이렇게 모으기 어려운 거였나? 아! 또 중복이야 아 여러분들 이걸로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거는 24개짜리 사봤자 모든 종류 들어있는거 아니다 요거 밝혀졌고 잘 나온거 잘안나온거 분명히 따로 있겠지? 없는거다 셀이 나왔습니다 세로 <놀람> 쇠로. 세로가 나왔어요 세로나왜셀 <놀람> 프리저 셀마고 순서로 대안했을요 마지막입니다 과연! 나1 십.. 6호가 나왔습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 텅빈거 보세요, 지금. 좋은 애들 다텅뱄어 누가 없냐? 안 나온 거. 초세벤 쓰리 손오공, 베지트, 귀여운 윤영기 손오반, 오천크스, 피콜로, 트랭크스, 프리저. 와 안나온거 되게 많네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오늘 24개 이게 4만 얼마였는데 이걸 다깐 결과 이렇게 많은 중복과 그리고 채우지 못한 공간들을 남기면서 오늘 드래곤볼 Z 키링 언박싱 영상 마쳐야 될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거를 다 모은다고 생각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박스 24개 짜리 깠는데 안나왔고요어 여러분들이 그래도 드래곤볼 좋아하신다면 은 그냥 재미로 몇개 까보시는걸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웃음> 가차영상 현실 가차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익바 안녕 <웃음>